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세컨하우스 부지, 주말농장을 할수 있는 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전원주택부지, 세컨하우스 부지 및 주말농장 할수 있는 밭들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해져 있고 도로 옆에 국어가 있는 주택부지 매매입니다. 관심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접한 면이 아주 깁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며, 지금은 갈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갈대를 제거하고,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앞쪽에는 조그만한 사찰이 있습니다. 산쪽에는 산소가 몇개 있습니다. 멀리 고압선이 보입니다. 도로 옆에는 국어에 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밭에 충분한 물이, 물을 이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소나무 숲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고 국어에도 잘 접혀져 있는 국당리 반매매입니다. 이면 도 국어입니다. 국어를 통해 산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방향은 남량이 나옵니다. 동양과 남량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밭을 일부는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말농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한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아늑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청정지역 경주시 국당리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한 못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이쁜 나무가 있습니다 도로와 못입니다 도로와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오늘 땅 매매할 땅 뒤에 조그만한 산소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도로와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포장된 도로와 옆에 오늘 매매할 땅이 있습니다 이쪽은 국어입니다 여기 도로고 여기 오늘 매매할 땅이고 주변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어가 있고 여기도 국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이쪽 부분에 묘가 있습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형산강입니다 형산강 여기가, 여기가 연일중명리고 이쪽 부분이 경주강동국당입니다 오늘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부분이 연일입니다 연일 이 부분이 이렇게 국당입니다 경주강동국당리 이 부분이 연일중명입니다 여기가 강동면입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에 리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1179제곱미터 38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국어는 있습니다. 수도는 인근의 주택이 있어 가능합니다. 전기도 인근의 주택이 있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합니다. 농지연변은 가능합니다. 현상태는 목전인 상태입니다. 국어는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정도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원주택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주 강동국당은 포항 연일 중명과 같은 지역이라 포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5천 5백만원에서 평당 34만원씩 1억 3천만원으로 2천 5백만원 내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